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젠버스 코리아에서 제공해주신 어몽어스 액션 피규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몽어스 게임은 2018년 6월 15일에 출시한 게임인데요. 우리가 흔히 즐겨하는 마피아 게임같이 마피아 형식의 생존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많은 인기를 누리진 않았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모든 콘솔 게임으로도 출시될 예정인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를 이렇게 액션 피규어로 제작한 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피규어를 꺼내고 이 뒤에는 어머어스 게임의 배경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피규어 구성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들어가 있고 모자 있고 손 파츠가 하나 둘셋네개이 어, 휴지는... 이 휴지는 뭐지? 본체가 생각보다 큼지막해서 갖고 노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 파츠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손가락질하는 걸로 끼워줍니다 자 머리가 허전하니까 모자도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괜히 또 다른 걸로도 한번 바꿔봅니다 이거는 뭔가 조금 음, 어설프긴 하네요 이렇게 여러가지 파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꾸미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피규어들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어몽어스 액션 피규어는 블랙, 레드, 화이트, 옐로우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색상마다 위에 달려있는 이 모자같은 파츠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섞어서 조합을 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퍼뜨려 놨던 건데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갖고 노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정해진 틀에서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교체해가면서 노는 재미가 있었어요. 하나씩 다 결합을 해둔 다음에 일부러 다 바꿔버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뭔가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이 블랙 색상도 바꿔 볼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블랙과 레드의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웃음> 이뻐요. 하다 보니까 어 이것도 블랙과 레드의 조합이 돼 버렸네요. 피규어의 크기는 맨 위에 모자까지 합쳐서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전체적으로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구매해서 파츠를 교체해가면서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피규어는 온라인상에서 11,000원에서 1 2 0 0 0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하단 더보기에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몽어스 액션 피규어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